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방금 반반의 유치원 챕터3 영상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버기어기님 영상으로 말이죠 바로 보러 갈까요? 렛츠 기릿 자버기어기님 영상 시작합니다 반발리나는 무언가에 물려있습니다 쪽지를 들고 말이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마 이상한 소리가 날때 라면서 말이죠 자 동전을 넣어야 하죠 7개의 동전 넣습니다 빠르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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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! 토드스터가 인사를 하는데 셀린이 갑자기 일어났어. 뭐야? 갑자기 사라진 토드스터. 뭐지? 셀린이 일어났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빠르게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. 아 저걸 빨리 타러 가야 돼. 빨리 가. 오 어떻게? 셀린 눈이 대롱대롱 하고 있어. 아 다행히 도망쳤습니다. 어, 셀린이 진짜 많이 느리네. 자 기차역을 통과하는 주인공 오 셀린 뭐야 개빨라 <웃음> 와 뭐야 왜이렇게 빨라 오 무서워 오어떻게 멀리멀리 자 도망가는 주인공 아 너무 빠른데 아 슬로우 셀린이 아니었네 와 진짜 빠른데 아까 그방울펜보다 빠른데요 우와 와. 잡힌 주인공 어, 잡히겠다 이거 야 토드스토야 좀 빨리 운전하면 안 돼? <웃음> 여전히 건강한 치아를 보여주는 토드스터 오! 약간 눈에다 뚫어뻥을쏘는데요아 <웃음> 이게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야자뚫어뻥야 사격 숨쉬 좋은데? 자안 보이는 셀린 오! 뭐야 저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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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도 역시 문이 닫히고 와 토드 스더 어디가서 빨리 오 뭐야 엄청 큰 괴물이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야 얘는 처음 보는데 약간 캡틴 피델스의 큰 버전 같아요 뭔가 벽화에는 없어 얘가 일단 크기가 엄청 큰 캡틴 피델스처럼 보입니다 와 너무 큰데 약간 졸피우스급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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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 드론으로 게임을 진행시킵니다. 오! 아까 그 몬스터가 바닥을 내려 찍으면서 모양을 남기네요. 자, 역시 주인공이 X 모양입니다. 자, X 모양을 3개 나열시켜야 이기죠. 자, 만만치 않은 상대네. 다 3개를 나열시키지 않게 막네요. 자,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자 유리하게 가운데에다 X 모양을 찍는 주인공. 야 꽤나 잘하는데? 야 몬스터 두제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? 자저 모서리. 아 역시 막아버리는 몬스터. 자 마지막이야. 아 역시나 막아버립니다. 자또세 번째 시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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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몬스터가 과연 있을려나? 에? 피그스터가 있었죠? 과연? 아군인지 적군인지? 우와. 하하하. <웃음> 꿀꿀거리는 소리. 어, 좀 귀여운데? 하하하. <웃음> 어, 약간 쫓아온 것좀 귀엽습니다. 오우. 어, 근데 좀 커서 무섭기도 하네. 야, 입이 굉장히 큰데요? 오, 이거는 저번에 봤던 트레일러 영상이죠? 오. 셰프 피그스터의 미션이라고 합니다. 저녁을 먹고 싶으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어, 엘리베이터에 일곱 개 접시를 넣으라고 하네요. 자이 설거지 엘리베이터에 접시를 넣어야 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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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대가 되네요 다음편이 자 다음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, 버기여이님의 영상 시작합니다 음산한 분위기 오 저거 새로운 몬스터 같은데 오아 졸피우스의 몬입니다 크기가 약1 0 0 m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야우 뭐야 마법의 공간같아 어, 아까본 돼지 몬스터 아 돼지가 많네 확실히 새로운 몬스터입니다. 오! 뭐야! 또 새로운 몬스터가 있네. 어, 약간 전체적으로 좀 귀엽습니다. 애들이. 하지만 인게임에선 진짜 무섭게 나올 것 같고요. 침대가 굉장히 많은 방이네요. 약간 조명 같아. 오! 이거 그 돼지 캐릭터의 발자국 같은데요? 어디론가 향하는 발자국. 더 많이 먹을수록 더 크게 된다는 말이 적혀있네. 오! 얘는 뭐야 또? 악어 캐릭터인가 굉장히 많네요 캐릭터가 일단 아까 다시 그방침대가 굉장히 많고 애들이 자고 있었던 방인걸로 약간 추측이 돼요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하는 발자국 오 뭐야 오 남납같이 생긴 또 다른 몬스터가 있습니다 오 뭐야 위에 오 약간 우주같아 발자국은 약간 음식? 부엌같은 곳으로 향하는건가? 뭐지? 오오 뭐야 설마 오 냉장고 안에서 밥을 먹는 캐릭터 오 뭐야 아 벽화에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가 됐네요 아. 야몇 마리가 추가된거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분석을 해볼까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어, 돼지는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환영한다 라고 써있네요 오 어, 저거 오른쪽 끝에 뭐야? 저거? 이거 돼지 아니야? 뭐야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이번 몬스터는 먹을 거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굉장히 많은 몬스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, 졸피우스 옆에 남납 뒤에 새로운 큰 몬스터가 하나 있고 크기가 좀 굉장히 클것 같아. 졸피우스도 굉장히 큰 편인데 전보 조시보다 더 크게 있는데? 야, 이러면 아마 저 오른쪽에 침묵의 스티브라고 하죠. 저 방울뱀이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클것 같죠? 그리고 셀린 옆에 있는 페파피그 얼굴이 배도 있네. 아, 그 얼굴에 입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배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저기 보안관 토드스터 옆에 새로운 몬스터 두 마리가 추가가 됐는데 저 보면 녹색 괴물이랑 약간 민트 초코색 괴물이 있는데 저 친구는 약간 스팅어플린처럼 다리가 촉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굉장히 신기합니다. 어,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? 너무 기대가 돼. 다음 편이 어떻게 나올지.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